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전기전자공학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2강 이죠 12강으로서 그제 1장 전결을 끝내고 이제 제 2장 전자회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2장 전자회로는 세 가지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소개, 트렌 트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강 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개를 좀 드리고 13강에서는 다이오드, 14강에서는 트랜지스터. 이렇게 어 순서로 강의를 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2강으로서 반도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반도체 소개란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리콘하고 게르마늄 어 이런 저 소재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화학적인 측면에서 원자 세계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실리콘 게르마늄의 원자에 관련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은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이죠. 그래서 예,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물질은 이 실리콘하고, 게르마늄 외에도 좀 물질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리콘과 게르마늄이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 이유가 아, 아니고 이유입니다. 이유는 결정을 매우 높은 순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어, 가능한 소재가 실리콘, 게르마늄 그 중에서도 실리콘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표 2- 그 반도체 만드는 원소 주기율표에서의 위치해서 이제 그 일반적인 반도체 재료 이렇게 나와 있고 3족, 4족, 5족 그 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펼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족 원소들은 붕소, 뭐 알루미늄, 갈륨, 인듐 요런 거고 4족 원소는 이제 탄소, 실리콘, 게르마늄 요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5족 원소는 그인 비소 안티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하고 이제 게르마늄은 원자 번호가 이제 14번하고 32번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게르마늄보다는 현재로서는 실리콘이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원자량이 좀 작기 때문에 가볍죠. 가볍습니다. 그 실리콘하고 게르마늄 표 2-1에서 알수 있듯이 사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가전자가 네 개다 그런 얘기죠. 사가 원소는 최외각에 네 개의 전자가 있어서 작은 에너지로도 전자를 옮길 수 있어 반도체 소자로 폭넓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가 원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좀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보면 그죠. 원자의 구조를 그때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가운데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복잡한 원자들은 궤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가 보통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궤도가 한 3개 정도 된다고 하면 얘를 맨 바깥쪽 궤도라고 합니다 이걸 최외곽 궤도라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이 최외곽 궤도 이맨 바깥쪽 궤도가 화학결합에 확히라배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이 외곽 궤도다.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지구 태양계를 지구가 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맨 바깥쪽 궤도에 있는 어, 전자들을 가전자라고 합니다. 가전자. 그래서 가전자라는 어, 이야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최외곽 궤도에 있는 전자의 수가 원자의 원자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자 물질의 여러가지 어, 어 현상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주기율표 위. 에서 이제 일반적인 반도체 재료로서 이제 탄소, 시리콘, 게르마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뭐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한번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는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구경을 좀해 봅시다. 주기율표를 이렇게 두드리면 이제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데 보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좀 생겼습니다 좀복잡하기는 한데요 음 잠깐만요 아이패드에서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쉽지가 좀 많은데 <웃음> 자,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주기표입니다. 그래서 주기표는 헬륨 여기 이제 헬륨이죠. 헬륨 그다음 아, 자 여기에 수소, 헬륨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가 지금 그룹 1, 2, 3, 4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선 방향으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1족 원소, 요거는 2족 원소, 요거는 3족 원소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죠. 18족 원소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족이라고 주기율표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그요 이제 아래쪽으로는 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족이 원소, 수평선 방향으로 이제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이렇게 이제 가로로는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리에드.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있고 이제 1쪽2쪽3쪽이 수직선으로는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1 8쪽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이 금속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몰려 있죠.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 6번 쪽에 그죠? 14번이 실리콘이죠, 그죠? 그 다음, 32번이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 50번이 이제 주석이죠, 그죠? 이제 안티몬입니다, 안티몬. 자, 82번이 나비입니다. 그다고, 5번이 붕소, 13번이 알루미늄, 31번이 갈륨, 49번이 인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반도체가 이 부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를 보통 하죠.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뭐 라돈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기체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이제 기체가 있고, 이쪽에 금속 전도성이 좋은 금속들이 좀포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에서 장주기 일주기 그 일주기 그 일주기 이주기 삼주기 쭉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원자번호가 커지죠 백삼 백사 백오 백육 이렇게 그죠 커지면 원자의 반경이 큽니다 원자의 반경이 크기 때문에. 원자가 무겁죠. 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벼운 원소, 아래쪽은 무거운 원소, 가운데는 금속, 반도체, 뭐 비금속,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뭐 주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족, 이족 이렇게 컬럼, 그러니까 수직선 방향으로 읽는 것들은 족이라고 붙었는데 민족하고 같은 족자입니다. 그래서 어, 같은 민족이니까요 같은 그 원소 족이니까 같은 원소 족, 1 8족은십8족 끼리,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질에 다른 뭐 원소들이 이렇게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반도체는 금방에 몰려있는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대략 이제 죽일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반도체 재료에서 탄소, 실리콘, 게르마늄은 4족으로 되어 있죠, 그죠그서 5족, 뭐 3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최각 외 전자가 4 개다 그런 뜻이죠. 원자 번호는 뭐 실리콘은 14번이고 게르마늄은 32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원자량을 보면 28이고 7, 70이니까 이게, 이게 좀 게르마늄이 무겁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실리콘이고. 게르마늄은 조금 더뭐 여러 가지 전자적 성격이 좀 좋습니다만은 실리콘을 현재로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 화학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최외곽 전자가 8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2a. 얘그죠 예, 그렇죠? 요건 어, 좀 탄소 원자를 평면적으로 어, 나타낸 건데 공유 결합 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제 원자 인데 원자가 여기까지 죠그죠 원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원자가 붙어 있습니다 탄소가 이렇게 탄소만 요렇게 있는 것들을 다이아몬드 라고 하죠 그죠 예, 물질적으로는 다이아몬드가 인공 다이아몬드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원자의 맨 바깥쪽인데 원자의 맨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 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로 되어 있죠. 4개인데 4개, 4개씩을 개 서로 같은 원소끼리 공유를 해서 토탈 8개를 만듭니다. 8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 방법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탄소 원자가 8개의 최우각 전자를 갖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원자들과 전자 공유하여 결합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에서는 대부분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소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가지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이 결합 중에서 제일 센 결합이죠. 그래서 금속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뭐 평균상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그 3차원 곡선 3차원 평면 3차원 면에서는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탄소 원자가 이렇게 뭐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위에서 볼 때는 요렇다는 이렇,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원소는 원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각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수 배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번호하고 양자수가 같죠, 그죠그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어, 전자 숫자니까. 이 삼족 원소하고 사족 원소, 온소, 오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녹색이죠. 최외각 전자죠. 세 개, 네 개, 이건 다섯 개. 5개. 질소는 다섯 개죠, 그죠 탄소는 네 개. 풍선온 세계입니다. 그래서 원자번호하고 질량수는 같다. 음, 원자번호 그각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하면 바깥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의 배열이 반복해서 나타나서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진 원소가 주기적으로 출현해서 원소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원자번호는 원자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한 가지 양인데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 준위 라는 말이 좀 있는데 뭐 개념만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갑시다. 전자 궤도가 높을수록 원자 핵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자 궤도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를 높일 수 있으며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원자 궤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열빛 또는 복사와 같은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면 전자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그러니까 더바깥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전자는 곧 원래 에너지 준위로 툭 떨어집니다. 가만 놔두면. 이 경우 이제 얻었던 에너지를 열빛 또는 다른 복사 형태로 방출해 을 버립니다. 원자의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는 이런 성격이 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저장을 하는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좀더 높은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놔두면 자 에너지를 방출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원소 중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라든지 실리콘, 게르마늄들은 다 같은 사적 원소인데. 이가전자대하고전도대가 있는데 요 사이에 금지 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에너지를 줘도 금지대에서는 어, 이~ 뭐~ 전도 그러니까 자유 전자가 자유 전자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더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더 줘야 가전자대에서전도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궤도를 아루락내리라 하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를 주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이거는 뭐 상온에서 반도체 내의 전자들은 먼저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충분한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림 2-6과 같이 이제 예, 그렇죠. 그죠? 가전자때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 전도대로 이렇게 금지대를 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n형 반도체는 이제 실리콘 사가 원자 사이에 오가 원자를 집어넣은 불순물 형태로 집어넣은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전자때로부터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금지대역 여기 여기 금지대역이죠. 어, 지나서 자유 전자가 되는 전도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요쪽으로 가면 전자가 이제 자유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 받아 가지고 금지대를 지나서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p형 반도체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p형 반도체는 내려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도너라고 하고 얘는 억셉터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전공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도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가전자대에는 전자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공백을 전공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공은 양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다. 뭐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는 지금 보통 그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가 자유 전자로 튀어 나옵니다.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튀어 나오고 요 구멍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예, 구멍이 하나 생기면 뭐 다른 전자가 메꾸든지 아니면 요 구멍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양의 전기적 성질을 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 구멍을 전공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리콘에 열 에너지를 인가할 경우 전도대로 자리 변화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죠. 모든가전자대의 전자의 자리에는 빈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에너지 금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금지 대가 있고, 여기 이제, 이제 전도 대입니다 여기 이제 가전자 때, 에너지 받으면 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구멍이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 전자의 빈자리에는 결과적으로 얘가 홀의 역할을 하니까 얘가 홀의 역할을 하니까 얘가 이제 뭐, 플러스가 된다. 빠져나가는 구멍은 플러스가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하고 게르마늄 같은 진성반도체, 이제 순수반도체죠. 그죠? 에, 실리콘에서는 거의 전류가, 실온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진성반도체는 약간 불순물을 첨가하면 도전율을 크게 향상, 전기통하는 그 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처럼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 도핑 과정을 거치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캐리어 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 뭐 그렇게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구별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이제 실리콘 베이스에 오가 반도체 안, 저, 안티몬을 집어넣으면, 이게 오가 반도체라서 이 팔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이 자유 전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불수, 집어넣는 불, 불순물 중에서 이제 전자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도너라고 합니다. 도너. 그래서 이런 이런 불순물을 도너 불순물이라고 합니다. 도너 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n형 반도체에서 불순물에 의해 여분의 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n형 반도체는 n은 네가티브, 즉 전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가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 불순물로 첨가된 5가 원자를 얘를 이제 안티몬을 도너라고 한다. 반대로 이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가 원자를 집어넣습니다. 인듐 같은 삼가 원자를 집어넣으면 알루미늄, 붕소, 갈륨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음. 비영 반도체에서는 상가의 불순물 원자를 첨가하여 만듭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는 원자로는 세 개의 체외각 전자를 갖는 알루미늄, 붕수 갈륨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 반도체에서는 불순물에서 전공이 만들어져요. 구멍이 한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플러스라고 보통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공이라는 말을 불렀습니다. 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불순물로 첨가하는 상가원자들을 특별히 받아들인다. 그래서 accept라고 합니다. 전자 받아들이니까. 얘는 accept, 얘는 donor. 이렇게. 이건 한개 전자가 남으니까. 그죠? donor. 기부한다. 기부자. 이런 뜻이죠.